안녕하세요 작가 글리 쌤입니다 자 먼저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출판사로부터 전해 들은 게 있어요 아 제가 출간했던 저서 월세 3천만원 1인 비즈니스를 아, 독자분들이 꾸준히 읽어주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 10권 정도 책을 집필하면서 그중에 두 권의 창업 책을 냈는데 노력한 결과가 좋고 얻은 만큼 저도 무언가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꼭 큰돈 들이지 않아도 공부를 통해 혼자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를 운영 중이죠. 자 동기부여도 하고 서로 밀고 당겨주며 큰 자본 없이 공부만으로 나만의 업을 꾸리는 자 1인 창업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단 설명글에 온라인 카페 주소를 남겨 놓았으니 자 온라인 스터디를 통해 1인 창업, 디지털로마드, 유튜버, 미라클 모닝, 책쓰기, 돈 공부에 더해 자 동기부여도 필요한 분들은 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개발 자 자기 개발 미션을 통과하신 분들에게는 선물도 전하고 있으니 자신을 위해 공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니 자, 끝까지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을 위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 돈이 될 수도 있고 무형의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3초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내놓을 재화나 서비스,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다면 결정적으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자이 세상은 컨텐츠를 원하고 섭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예능을 보고 유튜브를 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욕구를 외부로부터 채우고 싶어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누군가 원하는 것을 채워준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도 3초 안에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경험, 지식, 노하우, 취미 등 범위는 무한됩니다. 자, 자신의 자 것으로 타인을 위해 채워주는 행동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여부가 무자본 창업 내지는 1인 창업의 근간을 이룹니다. 예능과 방송을 정해놓고 봐요. 자, 예능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컨텐츠를 사람들이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자, 요즘 즐겨보는 게 뭉쳐야 찬다와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아, 프로그램이에요 자, 프로그램이 끝나면 시청자 게시판에 가봅니다 자,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자, 재밌었다 스트레스를 풀었다 등의 욕구를 채운 댓글은 스킵해요 대신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글들을 봅니다 자, 아쉽다 이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뭔가 참여하고 싶다. 자, 이런 댓글들에 집중합니다. 자, 이제부터 컨텐츠를 즐기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직장인일 때한 두뇌예능 프로그램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게시글들이 많다는 것에 착안을 했죠.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의 욕구를 대신 채워주지 못해서 그저 방송으로만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한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누군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본다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는 사람이 어, 되면 되는 거죠. 자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합당한 대가도 생기고 상대방한테도 도움을 줄수 있다. 바로 실행에 옮겼고 일반인에 적합한 두뇌 예능 콘텐츠를 제작하고 한 프로덕션에 제안을 했어요. 자, 온라인 대회, 오프라인 대회를 열었고 플랫폼을 가진 곳에 의뢰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 수익을 7대 3으로 나눴습니다. 이 수익으로 컨텐츠 제작 회사를 열었고 게임 교육 기획 쪽으로 업을 확장하게 된 거죠. 대기업 애플도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개발자, 연구진이 밤을 새면서 아이폰 신제품 개선안을 놓고 씨름을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하는 일을 개인 입장으로 떼놓아 똑같이 적용하면 나만의 업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본 없이 내 업을 확장하려면 외부에 제안을 해야 합니다. 자 내가 가진 것만으로 업을 이루려면 어쩔 수 없이 자본의 기대게 되고 자본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수 있다면 나 또한 상대로부터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플랫폼을 가진 사람과 내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컨텐츠를 가진 사람과 협업을 할수 있는 시대인 거죠. 자 정리하면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자본을 줄이기 위해서 협업과 제안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한 사이클이 완료되고 결과에 따라서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자이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나만의 업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가진 그 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거내 자체가 문제 해결사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생산자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업을 만들어갈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